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잠잠발의 일지 드디어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마석각인 드디어 뚫렸습니다 드디어 벨레타 마석각인 뚫었고요 미리 지금 있던 일반 일반 마석들 미리 장착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레벨도 레벨도 딱한 바퀴만 돌려놓은 상태고요 이때까지 마석각인 올리면서 쌓아놓은 이 벨레타 마석 보니까 17,000개 있거든요 아이 17,000개 싹다 돌려가지고 또 전투력이 요번에는 뻥트럭이겠네요 이 뻥트럭이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살펴볼거고 그 다음에 얻었던 마력핵 3만개짜리로 영웅 라즈카 마사 선택 상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요건 이제 마석각을다 돌려놓고 한번 어디 브이 장착할지 골라볼거고요 그리고 벨레타 마석판이 열렸으니까 지금 모아뒀던 이 황운의 마석정수 보니까 134개가 있네요 요걸 한번 싹 까보겠습니다 당연히 위선의 벨리에타 영웅마석상자 2개로 교환할겁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여기서 중복이 아 중복이 절대 뜨면 안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복 안뜨길 바라면서 또 만들어봐야겠죠 우선은 17,000개 여기가 좀더 싸겠지 자 지금 골드가 3억 8천 있는데 요것도 한번 돌릴때마다 11만 골드씩 날라가니까 와또 이거 상당히 많이 날라가겠네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레벨부터는 개수 대비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30레벨까지 멈추고 위선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보다 보니까 위선이 31개씩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돌리는 게 낫겠죠. 빌리에타. 여기부터는. 개수도 이제 2,000개 남았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와 각인석으로 날린 돈만 벌써 1억 5천만원 1억 5천만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부터는 진짜 각인석 돌리는 것도 엄청난 골드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다 돌리게 됐고요자 각인석에 대한 전투력은 현재 계속 상승중이고 완성된게 지금 보니까 151만 9,403 한번 여기서 빼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 마석 강인으로 전투력 상승이 2만 6 2 2이나 상승했습니다 이와 요거를 마석 달면은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 저 위선 쪽에 두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라즈카 어 생각해보니까 라즈카는 지금 그냥 바꾸면 되겠는데? 라즈카 어디 있지? 자 라즈카 저 없어요 올희기도 아니고 지금 고급도 껴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11시 방향 받아야겠죠 라즈카 마저 선택상자 11시 걸로 바꿉니다 야 이거 얼마 상승된거지 자 요거는 자막이 알려줄거고요그 다음에 바꿔진거는 이제 여긴 수집 들어가야겠죠 어 보자 수집에는 방어력 치명타 공격가자 공격 치명타로 가겠습니다 지역 수집에서 지금 황운 돌리다가 또 이렇게 7강짜리가 한개 떴어요. 진짜 7강은 직접 이렇게 강화로 맞춘 건 처음인데 아... 지금 패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뭐 7강 팔기에는 좀 많이 가격이 싸졌고 수집에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딜 박아야 바로 오를까? 톨란분지 밖에 없네요. 아 톨란분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기만에 넣어야 될까? 그래도 기만 쪽에 넣는 게 확률적으로는 그게 낫죠 톨란 쪽은 마음만 먹으면은 금방 계속 모으니까 아 일단은 기만 기만 가자 구하기 어려운 걸로 가야지 일단 기만에 넣었습니다 일단 네개 얻은 거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한번에 7강까지 가주면 진짜 좋겠는데 아, <웃음> 바로 터졌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벤트 던전 40분 동안 계속 돌아가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거는 아 수정 주문서가 수정 주문서가 567개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수정 540개 되는대로 한번 강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3개? 아 오케이 세개 동시에 4강 깔끔하게 터졌고 근데 아무래도 전문서가 먼저 떨어지겠네요 1강까지다 합정으로 붙다보니까 아 5강을 하나도 못간다고? 와 근데 요거 숫자 사라질 생각을 안하네 26,000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아, 아직 숫자 더 올라와야겠네요. 네, 역시 그러면서 광아가 6강, 굳이 6강 한 개, 6강 남겨두고 5강 옳지, 그렇지, 그렇지. 5강 세개다 붙었고, 아, 여기도 6강 한 개, 안돼 제 4강 한 개, 이렇게 5강, 6강, 오... 아, 이건 1인데, 바로 7. 그렇지 7강까지 갔어 이거는 아, 저건 딱 느끼고 왔어 주문서가 이제 모자른데 와 이게 다 터져? 5강 자 6강까지 가자 바로 퇴근 딱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는데? 4 그렇지 5 그렇지 어, 5강 진짜 많이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5강 이렇게 많이 갔는데 주분서가 없네 와 이거 흐름을 이렇게 딱 끊으면 안되는데 자다음거는 남은 이벤트 시간 다 돌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던 축복의 영어석 정화수가 7개나 있길래 한번 이거 신화석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가방 공간 부족하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버릴게 없는데? 자, 급하게 창고에 갔다 왔고요 한번 영어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개이득인데? 오! 뭐, 뭐였지? <웃음> 뭐야, 진짜, <웃음> 진짜 한 번이 됐네? 아이, 뭐야, 뭐야, 와. 이거 1터에 성공한 거 처음인데? 와, 이거 한 번에 만렙줄 때 260만 걸드구나 오, 어, 씨. 뭐야, 뭐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오케이 아 여기 빨리 영웅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마법석 아자 그렇다면 여기를 다 찍었으니까 그러면은 뭐부터 바꾸지? 남는 걸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영원석 기타 영원석 여기서 공격력 방어력 다 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어, 일단은 공격력 민첩? 민첩이랑 집중을 먼저 신화석 찍어야겠네요? 일단 은 저는 공격력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민첩 민첩 있나? 오케이 민첩 있고요 가자 드디어 신화석을 수집에 넣게 되는건가? 아.. 역시 운빨이다 글로 갔나? 제발 이거 근데 개수 맞춰서 저게 깐게 아니어가지고 큰일이네 칸 차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발 붙어줘 붙어줘 제발 잠깐만 1트에 성공했다고 이거 다 실패하는거니? 와저 마지막 한개 아 이거 칸 차지하는데? 저 전설 어떡하지? 부캐 짱박아야겠는데? 와씨 이거 다 터졌네 진짜? 미치겠다 바로 소집까지 하나 했더니 안되네 자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중에 지금 출석부 12시 넘어가지고 출석부가 아 몰랐는데 또또 바큼부터 또 라즈카 영웅마석 주는거다라고요 어부위별로 선택상자 그렇다면은 또 라즈카 어디니 라즈카 라즈카가 여기 11시 받았죠 그 다음에 치명타 올려주는거 얘는 영웅 능력치 뭐가 올라가지? 악마형 방어력 일단 열어서 봐야겠죠? 공격력 올라가나? 아 마법 추가 방어력 공격력 증가율 이쪽이 치명타 어 마법형 오르네? 아 악마형 방어력이랑 마법형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어 마법형 방어력이구나 위에가 공격력 다 방어력이네? 일단은 치명타 쪽을 아까 공격받았으니까 치명타를 받을게요 마석으로 좀꽤올리겠는데 마석도 자또 이렇게 전투력이 올랐고 요거는 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스 돌다가 아 이제 꼬록으로 하나 먹었거든요 벨리에다 마석 이게 자리가 막기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투력 자체도막기가 수치가 높으니까 이것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어있거든요 희귀마석 장착 그리고 아까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서 수정 주문서또 챙겨왔습니다. 저 5강짜리 이어서 해볼게요. 오, 야. 우와, 이 뭐냐? 6강 왜 이렇게 많이 갔냐? 아, 역시. 한 번에 5강 뜬 거는 뭔가 잘 되는 거였어. 아까 수정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전설을 할수 있으려나? 5강, 6강. 6강 한개 전설 가도 지금 박을 수 있는 슬롯이 없는데. 오, 여기는 왜 이래? 그렇지. 육강 오, 좋아.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살아있어요. 아직 개대는 300개나 남아있고. 할만합니다. 500개로 가면은 대박인데? 아, 설마. 설마. 아, 이거 6강 못 갔어. 오, 이것도 육강 가나? 그렇죠. 제가 말을 하면 다 터지죠.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항상 이거 이런 거할때 보면은 뭔가 말만 하면 터진 것 같아. 아, 뭐야? 이번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왜 터져? 자 그후로 200개를 썼는데 와 살아남은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14개가 살아남았구요. 그중 하나가 지금 7강은 갔으니까 빼고 하나 빼고 총 13개로 일단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7강에 성공하는 수정은 와우 다 터지고 6개만 남았네요. 자 7강인데 7개 자 럭키 7. 븐 과연 이 럭키 7븐 몇개까지 11강을 올라가게 될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오케이 8강까지 두개 터지는건 괜찮습니다 어섯개 남았으니까 여기부터는 직접 한개씩 하도록 할게요 아 일단 첫번째 탈락 자 두번째 어, 두 번째도 탈라 아, 씨, 세 번째. 아, 너무 못 가는 거 아니야? 강아가 아, 오케이. 구강 한개 갔습니다. 자, 네 번째. 어, 네 번째까지 터졌고요. 이제 마지막. 이것도 구강을 가야 식강을 도전할 텐데. 제발, 붙어가지고 식강 좀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 또, 또, 가준다? 다음, 식강. 가자. 식강. 렛츠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요. 식강 좋아요. 자, 이것도 식강. 가자. 렛츠고. 야, 둘 다, 둘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 이럴수가, 이거. 11강 가나, 이거? 11강 가나? 가자. 자, 11강! 11강, 11강! 뭐야! 11강 가자! 11강! 렛고 11강! 11강! 전설 2개 가자! 와, 미쳤다. 오케이. 와, 이거 540개로 11강 2개 갔습니다. 아이, 그. 자 아, 이게 몇 개지? 하나, 하나 바꿔지나? 생산, 연금술이었죠? 오케이 12강을 가면은 두개 바꾸는 건데 아 12강 갈까 저게? 12강 갈까? 이거, 이거 가? 12강 가? 가? 가버려? 하나만 가볼까? 하나만 가볼까? 하나만 자 뻥튀기! 뻥튀기 두배! 가자! 뻥튀기 두배! 가자! 와 이거 황률 뭐냐? 아 이거 황률 뭐야? <웃음> 와 이거 이게, 이게 12강 <웃음> 이게 12강을 갔네? <웃음> 아 이게 장비가 이래가야 되는데 아... 장비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되는데 아또 성공하고 나니까 또 아쉽단 말이야? 야 일단은 호, 이게 11강 12강 와... 강화 완전 대성공인데? 어! 와! 중복 아니야! 와!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와! 딱중 곳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더이상 지금 올릴건 없고 조금 재료를 모아서 또바꿔야되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오늘은 다쓴것 같네요 자 오늘의 총 전투력은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